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악기 아코디언 사업부 박준송 과장입니다 저희 아코디언 사업부는 노렌쪼와 노렌쪼의 브랜드사인 아코디의 새로운 모델 레오나르도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입고되었던 노렌쪼 34건 72 베이스 모델은 전시품도 없을 만큼 고객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은 관심만큼 많은 질문들 또한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고객님들께 받은 많은 문의사항들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추려서 간단하게 Q&A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로렌쪼는 신생 브랜드인 만큼 브랜드 홍보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자 저희 코스모스 악기에서는 최소한의 마진율로 고객님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름이 알려진 이탈리아 유명 아코디언 브랜드들은 짧게는 60년에서 길게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력은 아주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완성도 높은 악기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로렌쪼를 만들어내는 아코디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아코디언 산업에 종사했던 기술자들이 참여하여 최신 기술과 전통적인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여 제작하는 악기입니다. 또한 이탈리아 아코디언의 메카라고 할수 있는 이탈리아 가스테비달도에서 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 또한 다른 유명 브랜드가 사용하고 있는 최상의 부품보다는 가성비, 가성비가 있는 부품 위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코디언 소리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리드에 관련해서는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로렌조 음색의 특징은 대중적이라는 것인데요 음색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으로 모든 분들의 만족을 얻어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재작년 아코드사에서는 직접 코스모스 악기를 방문하여서 저희 아코디언 사업부와 많은 논의, 협의 끝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튜닝 노트를 제작해간 바 있습니다 로렌조 아코디언의 음색은 다음 영상의 로렌조 아코디언 연주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아코드사의 로렌초 관련 영상을 또 제작하는 이유는 아코드사에서 직접 제작한 홍보 영상이 새롭게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바로 아코드사의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Mi chiamo Marcus Romf e oggi vi presento la Dita Accord che produce le fisarmoniche Lorenzo e Leonardo in Italia con sistemi tradizionali e anche con tecnologia moderna. La nostra promessa è che l s t r u m e n t o è prodotto interamente in Italia con tutti i componenti, i materiali, con tutte le fasi di lavorazione. Cerchiamo naturalmente di utilizzare anche tecnologia in modo di garantire una qualità costante con un buon rapporto di prezzo. L'azienda a c c o r t è un'azienda giovane che è nata dall'esperienza mia di più di 35 anni nel settore dei f i s a r m o n i c i Il percorso mio ha compreso parecchie fasi di apprendimento inizialmente anche in tante aziende di c a s s e f i d a r d o Questo sono grato alle aziende di Casse f i l d a d o perché mi hanno dato l'occasione di inserirmi in questo settore e di apprendere vari metodi artigianali per creare lo strumento. La nostra azienda si impegna anche di formare ragazzi giovani e di passare il nostro know-how a una generazione seguente. Il lavoro mio di produrre fisarmoniche è una grande soddisfazione. in particolare quando riesco a creare dei strumenti che poi permettono al suonatore di realizzare la musica che vuole, con l'espressione che vuole e con la profondità della musica. Vi e mando un grande saluto dall'Italia e mi auguro buon divertimento e buon successo con i nostri strumenti. Ciao!